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오늘 귀멸의 칼날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배경이냐면은 하드코어입니다 목숨은 하나 죽으면 끝난다 이게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거를 보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은 대규모 컨텐츠가 가능할지 한번 실험을 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한 30-40분 정도 그냥 야생과 파밍을 하시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거예요 이거 지금 하드코어니까 재미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버그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귀멸의 칼날인데 원피스가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수영이 안돼요 수영이 <웃음> 빗소리가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뛰댕기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점프하고 예. 다니고 있는 거라서 맥주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희가 싸울 때 서버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 규멸의 칼날이 화려한 모드이기 때문에. 일단 한 3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흩어져서 야생을 한번 합시다. 흩어져 주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거 근데 어차피 밤 돼야지 오니가 되거나 뭐 귀살 대가 되거나 하는 거 아니야? 귀살 대 되는 것도 밤 돼야지 할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알기로 오니를 한 마리 잡아야지만 그게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음... 오 어. 근데 이거 시청자 재량권 맡길게요 이거는 내가 오니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오니가 되는 거고 나귀살때 될래요 하면 귀살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귀살때가귀살때를 공격할 수 있는 거지 현실처럼 <웃음> 귀살때 내에도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한명 죽었는데? 진짜요? 예, 돼지가 공격을 한다고요? <웃음> 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돼지가 아닌가 본데. 무슨 말 와. 하는 거야, 지금? 내 돼지 여기 얌전히 옆에나 보고 있는데.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 멧돼지가 있대, 멧돼지가. 아, 그래. 기연의 칼날에 멧돼지 있잖아. 그래. 그거는 응. 공격하지. 멧돼지는 조심해야지. 위묘의 칼날에 멧돼지가 나왔다고? 어, 멧돼지 머리. 멧돼지 머리 스네 있잖아. 아! 어, 근데 여기 뭐야, 여기? 여기 거위 같은데? 오야 여기 뭐야 여기 무덤이야? 이거 그기사대원들 죽은 애들 기리는 거. 대박. 거기에 제일 왔다인 애가 여기서 막 사람들 한명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한명한명 이름 부르면서 누구 누구. 근데 누구? 막 이랬다고. 왔다는 좀. <웃음> 야 저기에 집 있어 마을 있어 저기 가면은 아이템 나오지 않을까? 어 어디 마을이 어딨어? 여기 묘지 어, 뒤쪽으로. 왔음 이리로 가자. 여기 오! 사람들 이미 다 털고 있는데? 어? 오! 나옷 발견! 아! 너왜 때려! <웃음> 하드코어인데! 음. 우와 이거 뭐야? 뭔.. 우와 우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나도 이런 거 가져왔어 오, 우와 씨 깜짝이야 아. 우와 야 진짜 커 소리! 야 근데 철검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그지아 이거 도공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아. 음. 그러니까 도공이 야될 일을 우리가 지금 철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데몬이라고 좀비처럼 생긴 애가 있거든? 밤에 돌아다니는 애가? 걔를 잡아야지 사살때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몬 잡으려면 그래도 철칼 하나는 만들어 줘야겠지, 예의상? 맞지. 응. 누구 방금 용암에 빠져 죽었다? 어? 자격이 없구만! 사살때가될 자격이, 자격이 없어. 귀살때 응. 자격이 없어. 이게 무슨 용암에 빠져 죽고 맞아 죽고, 어이? 그것도 오니도 아니고 대몬도 아니고 돼지한테 말이야. 응? 그러니까 말이야. 15년 됐고. 어, 야, 마음에 후속 박히겠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스노블 굴린다. 우리들 중에 그렇게 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 뭐야?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왜용? 보트로도 이섭을못 나가요. 어? 보트 가라앉음. 보트가 가라앉는다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원피스도 배는 떠요. <웃음> 아 이거 좀비 잡으면서 체력을 올릴 수 있네. 아 그래? 어떻게? 그래, 그 좀비 이렇게 잡으니까 올라가. 야, 야, 렉, 네. 렉, 렉, 렉 대박이야. 야, 내 앞에서 사람 죽었다. <웃음> 우와. 오! 나 날라, 날아... 나 연비야? <웃음> 어? <웃음> 연비야, 근데 어. 낙뎀을, 야, 이게 기술 쓰고 그 낙뎀 받게끔 설정돼 있으면 뭐 어떻게 살아나라는 얘기야? 아 기술 쓰고 낙뎀 받은 거야. 나 기술 쓴게 아니라 그 옆에 나 죽인 애가 있고아 그래? 아 떠오른거야? 어 떠오르.. 제 때문에 떠오른거야 근데 나.. 내 칼이 있을거거든? 나 일단 들고가 내 거. 어 니치린이다 니치린 소드 어 이거구나 옷도 줘 내가 지고 있던 옷 많을거야 내가 더욱더 아야 이거 뭐야 뭔소린데 왜너귀살때랑 싸우고 있니 투디야왜 이렇게.. 나왜 이렇게.. 야 이거 근데 뭔소리야 찢어지는 소리 그니까 아 번개의 호흡 소리래 아.. 와 이런 방법으로 죽이고 있는거야? 용암으로? 대박머리좋다 어, 어? 얘 사람 머리먹는데? 대수 사람 몸 들고 있는데 이걸 먹어 그럼 온이다! 죽여! 뭐 온이냐? 아니 아, 얘 언제 죽어? 야얘 체력이 이렇게 수가? 쎄? 케빈님 이거 봐 이거 됐어 이게 뭐야 이게? 너 지금 왜 몸통이랑 왜팔 한짝을 들고 있니? 아니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래? 데몬슬레이어 어 귀살대다 어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그니까 러 그걸 먹드라니까 에라 모르겠다 <웃음> 배고프다 <웃음> 이 이런 이런 나쁜 아퍼 아퍼 어지러워 너한테 맞았더니 어지러워 저 자식 사람을 먹었어 어캐빈님 이거 보셈 어? 와우. 오탄지로다 탄지로 네. 죽여서 검 빼서 줘. 저 진짜 안해 이걸? 우와! 이걸 진짜 안 해? 나 도망치. 나 도망치. 안 돼, 안 돼. 제가 겁났세. 어! 어 탄드로. 탄드로. 탄드로. 탄지로! 탄지로! 탄지로 왔다! 왔다. <웃음> <웃음> <에이>. <웃음> 어 어! 그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와, 스킬. 엄청 세네 검을 주었거든요? 예 네. 혹시 계속 귀속되나요? 몰라 나 한번 줘보면 안돼? 이거 연비건데 드디어? 길어 주웠어 진짜 그게 연비의 그래. 거야 <웃음> 이거 <웃음> 아까 연비거 내가 썼던 거거든 아 그래? 어? 던졌는데? 레기야? 어 아니구나 연비님 쌍검임? 쌍검이라니 이거 기유검인것 같은데 쌍검이라고 <웃음> 칩소드가 <웃음> 아니라 <웃음> 어? <웃음> 어? 더블 소드냐고. 어. 아 쌍검이냐고. 음. 아니 나검 하나야. 어 그래? 아까 안개검 없어졌구나. 쌍검 대박인데. <웃음> 뭐야 이거? 여기 실험하는데요? 무슨 실험? 고문 실험. 아가둬놨구나 반지로. 반지로. 천지로 불쌍. 나 용암 있는데 한번 이거 모래 캐볼래? 내가 용암 부어줄까? 근데 그럼 아이템 녹지 않을까요? 죽어도? 어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빨리 닫아 아 두칸으로 해서 고문해볼까 우리? 오 어. 그러면 저기에다가 아래칸에다가 못나오게 탄지로 불고문하기 어 야야야 여기 불난다 야 얘들아 불난다 이거 아이템 얻어 보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야 여기 나무 다 용암치여 용암치여 꺼낼게 꺼낼게 꺼낼게 그래 모래로 채워날아야 위험해서 안되겠다 이거 어어 밤 된거야? 어? 우와! 이 캐릭터 알아 어? 디 두명인데? 같은 어, 이거 캐릭터가 미칠이. 어 이거 미칠이야 미 미칠이. 미츠리 야 근데 미츠리가 두명이야 여기 어 맞네? 야 상현도 떴대 조심해 다들 케빈이 여기 죽여야 되는 애 있다 어디 어? 야야 쟤 뭐야 쟤 상현이야? 쟤 뭐야? 하얀 옷 뭐야 쟤 하얀 옷 뭐야? 쟤 건드리지 마쟤세보여 어. 잠깐만 얘 혹시 사냥인가? 내가 생생이 좀 보자 오! 오 죽었는데? 아, 어? 죽었는데? 어 인생의 dia. 동반자 야 이거 나 얻었어 나 미즈노토 검못 먹었는데? 누가 두개 먹었지? 검 하나 주세요 어! 아, 나한테 있다 여기 아 <웃음> 이거 밤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하네 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왜 오. 죽어 야또 누구 죽는다 저기 앞에 대문 있어 허! 어. 어아! 오지마! 야야야야나 죽어! 아. 우와 걔 완전 쎄! 강연이다야 얘도 쎄! 그냥 얘도 쎄다고 단순! 야 이거 렉 때문에 하씨야렉 <웃음> 때문에.. <웃음> 자 이렇게 이번 컨텐츠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렉 때문에 설치가 안돼 어 여기 사람들의 막 시체가 다이아몬드 갑옷을 해놨어? 방금까지만 해도 나 물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검으로 바뀌었어요 달검 어, 달, 달 보여줘 어디? 지금 아이템도 좀 입고 왜그래 왜그래 미쳐라 미쳐라 밑에 기어 댕기는 데 있다 우와 아! 우와 아! 와 엄청 오! 빨라 와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죽었어, 죽었어. 했 떠서 죽었어. 근데 지금... <웃음> 다 죽은 거야, 이렇게? 와, 아, 저렇게 다 죽었구나. 어, 대박이네. 나 이거 얻었어. 우와, 그거 뭐야? 아, 그거네! 오니 기술이다, 오니 스킬. 어, 이거 오. 오니 기술. 오니 스킬을 얘가 쓸수 있게 돼버렸네? 너 약간 그거 반칙 오, 미안, 아니냐? 미안. 어. 몇몇 이 온이 녀석. <웃음> 아니야, 아니, 이거 애니에서도 나왔던 건데. 어디 보자. 그 친구. 야하바. 오호 화살표. 오. 화살표 온이. 다시 줄래? 나 지금 칼이 없어서 그걸로 싸워야 되거든. <웃음> 그래, 너는 특별 고용된 온이야. 아, 온이가 아니... 아니고 비살대야 우와! 대박. 왜왜 왜? 항연1 있다 저기. 비소야 가지고 있어. <웃음> 아니 무슨 이 대낮에 상현 일이 여기 들어가 있냐고. 야 비소라 이거는 업적이다 업적. <웃음> 용암줘 볼래 염비야? 어, 여기. 됐다 됐다. 됐다 고문 기계. 죽을 하고. 어? 뭐지? 나 이거 어 달검이나 두 개야 검 없는 사람. 나나나나 <웃음> 여기. 가다 나도 그 아까 스킬 쓴거못 봤어? 그 난리나는 거? 어! 죽었다죽었어죽었어죽었어 어, 죽었어, 죽었어. 어? 아이템은? 아이템은 탔겠지? 너는... 근데 일단 어 탔어 에이. 이거 시간 재놨다가 다음번에는 막타 한 대만 툭 쳐서 응어 <웃음> 음. <웃음> 그렇게 해야지 가자 그 다음 데몬을 찾으러 그러자 빗소라 여기 나왔어 두 번째 희생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제가 먼저 공격을 안 하네 희한하게 아까도 그러더라고? 라 일단 그거 설치하기 전에 어. 여기 뚫어가지고 내가 한 대만 때리고 째면 안 되냐? 그래 그래 <웃음> 아, 멀리서 스킬 쓰면 되잖아 어 그래 그래 아이씨 너무 뚫었는데? 어. 아 미안하다 멀리 나가는 거뭐 없나? 어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야 저거 온이 아니래 저거 지금 요리이 로봇이래 어, 어, 참참어 내가 그냥 죽게 어우, 씨 어우 씨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야파 화풀어 파 아파, 아파, 어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어 아파, 아파, 아 씨. 아어어파 아파, 어파 아파, 아어 아파, 데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이건 이제 다른 문제 <웃음> 진짜 화가 단단히 나버렸네 어! 야! 두명더 죽었어! 우리 귀살때 지금 멸망이야! 아니 저게 어디서 싸우다 죽는 거야? 야 저거 복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뭔 복수야? 쟨가 본데 뱀처럼 생기는 쟤쟤 어디서 나왔지? 담 되니까 나와! 밀어! 저 일반인이에요 어 싸워 싸워 싸운다 싸운다 기유 기유가 대신 싸워준다 기유 기유 기유 내 사랑 기유 와 둘이 싸운다 어, 그라체 그래 기유 잘생겼다 어? 비소라 할만한거 맞아? 이게 별로 안 아파 은근히 아 그래? 어, 알겠어. Really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 와, 어, 이건 또뭐야 배맹호 옵순애도 있다. 어, 그래 이쪽으로 이, 이번엔 이쪽으로 유인하자. 야, 이거 같이 해야 돼? 비 <웃음> 소리는 왜곡괭이로 때리라 그러는 거야?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 만해, 할 만해. 그냥 펠, 그냥 펠, 그냥 펠. 우와! 음. 미즈노에 뭐야 미즈노에. 야야 아! 이거 뭐, 나왔다. 에 피해 피해 피해. 와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요, 요 야, 잽꼈어 잽혔어, 잽어꼈어잽어잽어어 밀라. 안꼈어안꼈어안꼈어안어 달려, 달려. 어? <웃음> 내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봤어. 살려줘, 살려줘. 내가 달렸어, 내가 날렸어 여기 다시 낄게 다시 낄게 다시 끼게. 음. 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넘어왔. 됐다! 어? 죽였어? 죽였다. 오호 어. 일단 몬스터 다 정리해 몬스터 다 정리 오호... <웃음> 개미님 뭐야 불치들려 왔어요 불치드려 아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야 저기 뱀의 후 뱀의 후 없으려는 애한 빨리 가 뱀의 호 없으려는 애한 <웃음> 없어 없어 야 퇴근했어 퇴근했어 아이, 퇴근했네 퇴근, 퇴근했어. 퇴근했어 없어 <웃음> 와 뒤에 다 터진다 우와! <웃음> 우와! 나노이 리... 야, 반피다라. 야, 방패로 막은 거 같은데 반피다는데 우와! 숟가락 여기 밥. 숟가라 뒤에. 야, 우리 도와줄 사람 없는 거야, 지금? 얘밖에 안 남았어. 안 돼. 숟가락. 일단 빨리 귀살대 찾아. 선 귀살대 선배 찾아. 귀살대 선배. 아야, 흠비야. 이렇게 해서 <웃음> 한명... 한명 남아있는데요? 두디랑? <웃음> 왜... 다... 갔네? <웃음> 야... 이게... 야... 전멸을... 이야... 그렇구나 이야 이야... 귀밀에 칼날 사람들 세다잉? 이렇게 된거 칼을 그냥 좀 꺼내 보는 거 없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그러자, 그러자. 좀 꺼내서 실험해 보자. 이거 검에 따라서 난이도가 쉬워지고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스킬 워낙 사기인 검 같은 거?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유얼 유징 언아더 블러드 데모나뭐 저러서 이렇게 뜨긴 하거든. 이거는 누써 이거는 누가 봐도 귀신검 같이 생기지 않았냐 근데? 누구 검이야? 이거. <웃음> 어, 요거 상현 1. 제니츠 제니츠 오. 오 어, 이게 병력일섬 아니야? 번개의 호흡 제1형 오 이거다 병력일섬 캐릭터이센 나 그리고 옷 입은거 봐봐 어그 예쁜 캐릭터 옷 입었네 어 맞아 근데 요것도 있어 차려. <웃음> 이런 온이 <웃음> 자식! 어. 나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어 어. 왜 이렇게 멀려 이건 뭐야? 여덟 번 하는 거구나. 첫 번째 시의 스피드. 이거 봐요, 사랑의 호. 아까본 그 미트리가 하는거 음 병력일섬 6연격 이거 맞아볼 오니 없습니까? 맞아볼 오니 찾습니다 됐다 오니? 어디까지 온거야? 어? 어? 어 저기 난리 났는데? 잠깐만요 어, 어, 어, 이거, 이거 맞나? 어? 미츠리가다 죽여버렸음 내가 병력일삼 한번 묻혀놓네 오음 간다! 오오 왔다갔다 하는거 봤어? 어 그리고 여기 옆에, 옆에 최후의 생존자 어 여기 최후의 시청자 생존자 한명 그리고 네. 이거 보세요 화려하지 와와와와와와아 그거다! 그 환락의 거인가뭐 맞아 여문주 어 음주? 염주. 음주는 아니면... 그 음주는 아니, 다른 거.. 음주도 있어. 음주가 맞는 거 같다. 아, 그래? 애매호흡이 사주. 얘 음주, 염주는 돌. 눈안 돌. 염주는 없어 그러면? 양주가 없어. 양주를 양주가 이제 없어? 너가 해 보면 되겠다. 내가 양주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뭐좀 당구 올게 네. <웃음> 그럼 나는 뱀주. 뱀술. 뭐야, 주의. 우와, 저거 뭐 싸우는데? 어디? 여기 여기 와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막 빵빵 떠? 뭔데? 이거 누구야? 너 옆에 근데... 근데 어? 짜!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캐비는 케빈은... 어어 여기 어어야 여기 제니츠랑 아까 우리가 죽인 애두 마리 같이 싸우고 있어. 와! <웃음> 제니치가 죽나? 두마리인데 오! 한 마리 이겼다! 와두 마리 다 이겼어! 제니치가 대박이네? 화려하긴 해? 음... 이거 근데 하드코어 도전하려면 일단 우리끼리 해야겠다 이거 단체로는 렉 걸려서 안되겠네요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어... 그죠? 맞아 맞아 아! 재밌었습니다! 우리 기살대원들 마침 여기가 여러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웃음> <웃음> 처음에 이거 나올 때좀 불안했어. 여기 한명한명 이제 닉네임을 써서 여러분들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떡밥이었네. 어. 어쩐지 상자 안에 짐이 없더라. 어 이제부터 이제 한명한명거 넣어. 넣어야지. 이제 넣어. 이분이 넣어 주실 어아이 사람도 죽어 있네. <웃음> 이 <웃음> 최후의 생존자가 넣어 주실 거예요라고 하려고 했는데이 사람도 죽어 있잖아. 어. 최후의 생존자 연비가 네. 여러분들을 장례치러줄 겁니다. 예. 케빈 님. 네. 나한테 한번 트피터 보세요. 하지만 최후의 <웃음> 생존자도 괴물이 되어 버렸네요. 예이 와, 개 <웃음> 예쁘겠냐? <웃음> 와, 진짜 미 아, 아니야, 말안 할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가 기때다 죽인 것 같아. <웃음> 오, 오.